요 며칠 전에 동산에 오피왕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요. 250여 채를 보유한 부부가 결국 파산을 앞두고 세금 관리를 제가 볼 때는 잘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다니스 입니다 오늘은 사다리TV 정철민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네. <웃음> 왜냐하면 어, 3개월 전에 네. 대표님의 영상이 올라간 뒤로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네. 조금 부정적으로.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네. 오늘은 대표님 모시고 그 댓글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의견들은 다 다르시기 때문에 오늘 내용도 들어보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한번더 모셔서 또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치 다니쌤 <웃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다섯 개 정도만 질문을 드려서 어, 여러분들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보스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고금리 하에서는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또한 최소 5년에서 7년 지나면 가전 가구, 신규로 바꿔야 하고 요새 너무 많이 분양을 했다는 거죠. 수요를 받쳐줄 젊은 세대의 수도 장기적으로 줄어들어서 차이도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대표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금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음. 금리가 높아지면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음. 일반적인 음. 생각으로 네. 그런데 오피스텔은 주거용 상품이기 때문에 음. 전세라는 게 있어요 네. 전세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기 시작합니다 음. 빌라왕, 오피왕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음. 더 선호하게 되면서, 음. 월세 시세가 15%가량 음. 올랐어요. 네, 어.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에 맞춰서 수익이 더 좋아지더라. 음. 그리고 그렇군요. 반대로 얘기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낮을 때 오피스텔이 그래서 좋았나요? 음, 아니죠. 그쵸, 아파트가 네. 더 좋았죠. 네. 음, 오히려 금리랑 상관없이 수요 공급이 더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월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오피스텔 공급이 음.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률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음. 금리가 4%, 5%라고 하더라도 서울 2호선 핵심 그 지역에 네. 6% 수익률나온는데 있거든요. 음, 그래요. 음, 아, 뭐 아쉬울 게 없다는 라 음. 거죠. 수익률로만 봤을 때. 6%대 나오는 게 지금 있어요? 있으면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전 가구 교체가 있어요 정말 있는데 간간이 있습니다 간간이 네. 뭐 냉장고 50만원 네. 세탁기 뭐 40만원 음. 보일러 60만원 이렇게 고장은 나는데 그게 뭐 1년마다 고장나는 게 아니고 10, 가전은 10년 주기로 교체를 음. 해줘야 돼요 근데 네. 이거는 오피스텔만 그런 게 아니라 다가구도 똑같고요 네. 뭐다 빌라도 똑같습니다 음. 뭐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월세라든가 시세 차익 상승분에 비하면 아주 근소한 음. 작은 수치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전 하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그거 딱그정도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구는 뭐가 있을까요? 비슷해서 싱크대라든가 붙박이장 이런 붓박이자, 것인데 그죠. 그런 거는 잘 고장 안 나고 음. 한 20년은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대표 님 의견은 이게 막 1, 2년마다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저것도 한 5년 이상, 네. 롱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에, 월세 받은 걸로 충분히 예, 커버가 가능하고, 자본 차익에 비교하면 좀 적은 금액이다. 그렇죠. 네.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어, 젊은 수요가, 젊은 세대 수가 장기적으로 줄어든다. 음. 그 질문에 대해서도 음. 제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게, 수요가 받쳐줄 젊은 세대는 늘어나고 있어요. 음. 수업권 한에서는. 네. 그리고 1인 가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서울에 유일하게 순 증가한 음. 그 나이대가 20대. 아, 그, 그래요? 네, 20대가 그래요. 2 0대 서울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서울에 음. 올라오면 은 가장 먼저 찾는게 뭐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음. 오히려 4인 가족들은 경기도권으로 다 나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1인 가구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대표님의 반론은 네. 어, 인구수 증가율은 음, 줄고 있지만 1인 가구 수는 늘고 있고 네. 또 주수요층인 20대는 어, 수도권 유입량이 많다 그렇죠 네. 어. 그다음에 요새 많이 분양했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네.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어. 네.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네. 보고 계시는 게 입주 물량 그래프예요 음. 이렇게 2023년도까지 적정량 있는데. 내년도부터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도표가 네. 네이버 부동산에서 어 세대수 1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그 음. 필터링을 건 거예요 이게 오피스텔 분양권으로 한 거거든요 네. 2023년도에 들어오는 것들이 3,000실, 네. 3,100실 음. 정도. 2024년도는 147실. 음. 그 뒤로 없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음. 오피스텔 전분양은거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23년도 이후에는 원룸 오피스텔이 음. 입추가 거의 전멸. 아주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네. 김윤희 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피스텔은 이제 준주택이죠. 어, 사무실로도 볼 수도 있고 세액법상으로는 주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주택이라고 하는데 도시형은 생활주택은 이제 주택이에요. 그죠근데 어찌 보면 이제 똑같잖아요. 네. 내부 구조가 거의 똑같아서 그런데 그러면 도시형은 생활주택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하나 오피스텔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 부분 네. 어, 많이 있으면 주택은 세금이 굉장히 불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 싶다 하시네요. 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본질은 똑같아요. 음. 수요, 공급, 월세 인상, 그다음에 원룸 음. 이런 상품적인 거 봤을 때는 거의 100% 비슷한데 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취득세, 종부세 음. 면에서 좀 불리한 건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서울에도 공시지가 1억 이하 도시형 생활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서울 핵심지 네. 그런 것들은 취득세 면에서 오히려 1.1%라서 오피스텔보다 더 유리할 음. 수 있고요. 네. 재밌는 건 그런, 그런 단지는 오피스텔보다 도시형생활주택이 한500 정도 더 비쌉니다 음, 취득세가 네. 아무래도 그렇다 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월세가 오르는 것에 배팅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도 음. 마찬가지다 음. 좋게 보고 있고 네. 단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최근에 공시가격이 인하됐어요 네.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에 갇힌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음. 그냥 떨어졌습니다 음, 그래서 공시가 1억 이하로 들어온 것들이 많은데 음. 함부로 투자하셔서는 안 되고 음. KB시세가 있는 도시형생활 주택단지 왜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대출이라든가 음. 담보대출이라는 게 공시가격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공시가격을 떨어뜨려 놨으니까 그거에 비례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우선하는 게 k b 시대거든요 음, 그래요. 어. 그 KBC대가 있는 걸 하면은 전세 투자하기도 쉽고 대출 받아서 월세 투자하기도 음, 쉬우니까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골라서 하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적인 얘기에 네. 대해서 요 며칠 전에 동산의 오피왕 사건이 터졌습니다. 음, 통탄이요? 예, 네, 난리가 났었죠. 예, 네. 250여 채를 보유한 부부가 결국 파산을 앞두고. 음. 세금 관리를 제가 볼 때는 잘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동탄이라든가 용인 이쪽의 문제가 뭐냐면 공급량이 적지가 않아요 음. 네.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급량이 네. 저는 이제 서울 오피스텔에 주로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매매가격이 1억이다 음. 그럼 전세가격은 1억 1000만원 하게 네. 되면 취득수 내고 뭐 하면 은한 500만원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플러스피 투자를 무너발식으로 음. 한 거예요. 어, 그렇게 네. 하다 보면은 세금을 언젠간 종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부세를 음. 내기 위해서 더삽니다 음. 그건 안 되겠죠. 그렇게 무너발식으로 한 거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세금 계산하면서 인당 종부세 9억까지 공제되고 음. 명의분산 잘 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매입하는 음. 거는 정말 지양해야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간령 이제 부동산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해왔던 분들이 어 풀핀에 투자할수록 돈이 남어 <웃음> 그래서 네. 이제 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하시는 분들도 뭐 250채까지 아니어도 네. 뭐 다섯채 열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또 요즘같이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 고 그럴 때는 맞습니다. 그 부족분을 채우기가 힘들잖아요 네. 한두 개는 어떻게 채우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어 무리한 투자는. 음 말리고 싶습니다. 저도. 체리의 일상이야기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공동역 주변에 오래된 업무용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거 어떨까요? 오피스텔이 내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업무용으로 할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제이 이제 업무용 투자는 어떨까요? 라고 질문하셨고 낡았기 때문에 월세는 작고 투자 금액은 높은 것 같아 고민입니다. 일단 저도 공동역의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신축이긴 네. 하지만 공동역 자체가 오피스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입지상으로도 지하철 5개의 노선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교통도 발달되어 있고 그런데 오피스텔 가격을 보면 은 정말 저렴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역 주변의 낡은 업무용 오피스텔 라디에이터 있는 그런 진짜 오래된 거 있죠 20년씩 넘은 거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는 월세 투자 방식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음. 굳이 월세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뭐 파티룸, 네. 공유 오피스 또는 렌탈 스튜디오 이런 걸 음. 그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김작가 TV 네. 그분도 공덕역에서 지금 스튜디오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근데 오피스텔이 좋은 게 주차가 굉장히 또 편리하거든요 음. 그리고 요즘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음. 저조차도 이렇게 서울에서 촬영할 곳을 항상 음. 찾는데 괜찮은 곳이 많이 없어요 네. 음. 그런 것들 이제 잘 알아보시고 창업하면 저는 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업무용 오피스텔이또 좋은 게 파티룸 창업하기 괜찮아요 음.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음 이슈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업무용은 저녁이면 다 퇴근하고 음. 또 공덕역이면 은 한강뷰가 보이는 곳도 음.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강북 쪽에서 보면 굉장히 수익률이 음. 괜찮으니까 저는 업무용 오피스텔도 결국에는 음. 다 같이 오른다고 라 보는 편이라서 어, 굉장히 추천드리는 음. 편입니다. 역세권이죠. 젊은이들도 많이 모이고 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곳이라 네. 오피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냥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업무용 오피스텔을 했을 때 네. 뭐 파티룸 또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런 걸 이제 운영하고 또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아. 그렇다고 하면 이제 괜찮다는 뜻이네요. 네. 다만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음. 파티룸은 요즘 창업 붐이 불었어요. 요그래 예. 어.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래요. 수요는 그래요. 고정되어 있는데, 음. 공급이 늘어나다 보면은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음. 원룸형에서 파티룸을 창업하시는 음. 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D.I.A.N.E. 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오피스텔 실내지몇채 갖고 계시죠? 37, 8채? 37, 8채. 네. <웃음> 많아지면 이제 정확한 개수를 모르고, 하여튼 40개는 안 되고, 네. 30개 후반. 네. 어, 그것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오피스텔 사면, 관리는 어디에다 맡기나요? 뭐 한두 채면 감당이 되는데 이게 많아지면 이런 질문하실 을것 같아요. 어,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대전광역시 지방에 네. 살고 있습니다. 신림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투자를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인천이 나가고 바뀌면서 뭐 가야 라는게 많잖아요. 음. 전구가 고장났어요. 환풍기 소리가 시끄러워요. 네. 음. 그런 거를 어, 공인중개사님이 음. 단지내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알아서 처리를 음. 해주세요 그분들은 이렇게 연락처에 어느 철물점이 싸고 음. 이 경첩이 고장 났을 때는 저 기사님이 잘해주고 음. 그런 정보들을 다거기어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 해줬냐면 11번가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음.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맡겨 가지고 전부 교체까지 음. 다 해주시고 저한테 최종적으로 그영수증만딱첨부 해주는 그래요. 거예요 저는 이채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분은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거는 복비를 제가 다음에 또 어떻게 매도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또 받을지도 모르니까 음. 저렇게 단지 내 공인중개사는 입주 소유주들한테 잘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네. 하는 거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음. 한 번은 수전, 수전 아시죠? 네. 올라온 꼭지 그게 고장난 적이 있었어요. 음. 재료비만 드리니까 어 고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어. 네.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지방에서도 투자하기 좋고 음.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도 투자 돈이가 그래. 많이 들어와요. 오피스텔은 예 네. 가능하다는 거니까 네. 네. 오피스텔에 있는 단지 내공중개사무실에서는뭐이 네. 내부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죠. 이번엔테 맡기면 관리는 거의 돈 들이지 않고 그렇죠. 어 맡길 수 있어요. 재료비만 네. 아,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파페포포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자 이분들이 금리 얘기를 하시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시세를 알아보면 그닥 저렴하지 않던데요. 좀더 기다려 볼까요? <웃음> 어때요? 저는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 네. 그래요. 더 이상 떨어질 구석이 없고요. 음... 최근에 정부에서 DSR 규제 완화를 얘기를 했어요. 네. 비주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DSR 산정에서 굉장히 불안리 했었는데 음. 오피스텔도 이제 주택처럼 그 기간 음. 똑같이 하겠다는 라 기사가 나오면서 그 밑에 짤막하게 두줄 정도 음. 주택 수 배제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그래. 뉘앙스의 음. 이야기를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음. 정부 그 인수위에서 처음에 공약으로 내건 게 소형 면적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음. 임대차 안정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실현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게 언급이 되고 나서부터 저한테 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요. 어. 어. 강의 언제 하시나요? 어.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음. 채널 구독자 수도 갑자기 늘어나고 <웃음> 음. 그러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를 느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가 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음. 않고 있다라는 거는. 바닥이라는 거죠. 네. 더 이상 떨어질 아. 구석이 없고 막상 사려고 현장에 나가보면 음. 싸게 사실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아, 물론 이것도 지역천력 온도차가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서울수도권 내에서는 네. 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이 바닥이다. 맞습니다. 어떤 거를 예시로 들면 좋냐면 음. 아파트가 이번에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40% 씩막 떨어지고 음. 잠실할수도막 30%씩 음. 하락했는데 오피스텔은 5% 음, 많이 그 떨어져 봐요 음. 10%도 없습니다 진짜 많이 떨어져 봐요 5% 전세가는 많이 떨어졌었는데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어. 그래서 어 이게 진짜 바닥이 맞구나 아파트 같은 자산이 40%씩 떨어졌는데 음. 거의 떨어지지 않은 거는 이게 바닥이 맞다 음. 답변을 다 해주셨는데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좀 여쭤볼게요 네네. 아까 이제 37채 8채 정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에, 매입했던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었죠 대략 작년 여름 그 다음에 음? 재작년, 어, 가을. 여러 번 음, 나눠서. 이렇게 1, 2년도 밖에 안됐네요 네네. 어때요? 그, 그럼 음. 1, 2년 안팎으로 산 오피스텔 이제 37, 8개. 네. 자본 차익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시세. 일부 매도해서 벌써 음. 시세 차익을 얻은 곳도 있고요. 음. 아직은, 그러니까 21년도에 산 거는 시세는 많이 올랐어요. 음. 예를 들어서 2억에 샀는데 2억 3천에 실거래가 음. 됐습니다. 호가가 아니라. 그러면 은 취득세를 넘기고도 벌써 수익권에 음. 들어왔거든요 네. 아직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 가지고는 있는데 이제 겨우 걸음만 하는 수준인 거죠 음, 네, 앞으로 정말 이거 말고는 투자할 게 없거든요 음. 그래서 뭐 예금이자 4% 주는 데도 없는데 음. 수익률 4.5%에서 6%대가 음. 나오는 유일한 부동산 그것도 경기침체가 온다는데 음. 버틸 수 있는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사다리 TV 대표님은 오피스텔만 하기 때문에 자꾸 이걸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네. 다른 투자는 안 하시나요? 오해입니다. 저는 어. 이제 책도 지금 출간 중에 있는데 음. 아파트도 많이 했고요. 네. 사실은 원래 아파트 투자자였어요. 아, 그래요? 어, 아파트로 이렇게 자본 차익을 많이 냈고 음. 다가구도 가지고 있고, 음. 그래요. 꼬마빌딩도 네. 가지고 있고요. 상가도 투자했었고요. 음. 어, 다 많이 하셨네요. 아, 그럼요. 모든 상품들을 경매도 음. 하고요. 음. 빌라도 갖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도 어. 갖고 있고요. 다 하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 제일 저평가 음. 됐을까? 했을 때 오피스밖에 없더라. 음. 세금 문제도 있지만 네. 그냥 수요, 공급, 가격만 봤을 때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번더보셔서 반론을 <웃음> 제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